안녕하세요 파도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어, 또 제가 또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는데요 플렉트스 플렉트로닉스의 어, 플렉트로닉스의 백비트 프로를 샀고요 그 다음에 버튼즈에서 나온 버튼즈 에어를 샀습니다 버튼즈 에어 버튼즈 에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즈에서는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몇번 봤는데 이버튼전라 회사 자체가 어, 유명 연예인이 만든 회사드라,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어, 정확하게 유명 연예인이 누군지는 제가 조사를 통해서 주 리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 연예인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그 연예인이 실제 모델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델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멀리서 봐야 되나? 모델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어. 전 생소한 제품이에요 생소한 제품 이어 가지고 제가 이이메 이메일이 버튼즈 한번 리뷰를 했을 거예요 버튼 버튼 그 넥밴드 넥밴드 형태의 와이어리스 와, 와이어리스 제품 한번 리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엄청 옛날 영상인데 이번에 한국에 정식 수입이 돼 가지고 제가 신기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플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플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광고를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광고를 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이 광고 자체가 그 아폴로 아폴로 아폴로 3원가 4원가 1 3문가 어쨌든 그 그때 달에 착륙할 때이 플렉트로닉스가 어그 음향 장비를 그니까 통신 장비를 만든 회사로 그거를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플렉트로닉스 자체가 음향이 음향보다는 그 음향보다는 그 뭐시기 역시 통신에 좀더 힘을 주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어 이것도 신기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은 플렉트로닉스부터 한번 까보죠 백피트 프로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피트 프로는 까보면 이게 상자가 상당히 작은 편인데 상당히상자를 평범하게 작은 편이에요 상자가 평범하게 작은 편이고 일단 꺼내면 어 PLT라고 여기 적혀있고요 PLT라고 여기 적혀있고 상자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는방식이네요 위로 위로 열면 여기 엄청 예쁜 여성님이, 여성분이 끼어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빼면, 아, 여기 뭐, 적혀져 있네요. 뭔가 적혀져 있는데, 영어는 이거 해석할, 뭐, 해석하면, 해석을 하자면, 요거는, 요거, 요거를 2초간 누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를 2초간 누르라는 뜻인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백피트 프로가 올 때, 올때 요게 지금, 최대 충전을 하고 난그 80%까지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왔을 때그 충전이 꽤된 상태로 오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잠시만 전화가 왔는데 <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전화가 왔는데 일단은 이거 자체가 어그 80% 충전이 되어 있도록 계속 충전이 되어 있도록 요거 전원을 꺼진 상태로, 딥슬립 상태로 온, 온, 오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고 일단 이거를 2초간 누르면 딥슬립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껍질을 벗기도록 할게요. 껍질 어떻게 벗기노? 근데 이게 좀 신기한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한 제품인데. 이게 왜 신기한 제품이냐면, 이게 2019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2019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인데, 2019년도에 만들어진 제품, 인데 5핀 젠더를 써요. 5핀 젠더를 쓴다는 게 상당히 문화 충격이었고요. 일단 5핀 젠더를 쓰는 것부터가 전, 전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안에 케이스를 열면,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안에 프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자체 이어팁 자체가 좀 특이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딥슬림 모드를 깨웠으니까 딥슬림 모드를 깨운 거 맞나 내가? 어쨌든 나중에 페어링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백비트 프로 뭐 PLT 여기 적혀져 있는데 뭐 나머지 특별한 점 없는 것 같고 특별한 점은 여기에 오피젠들 뭐 아직도 쓴다는 점이 웃기고요 그다음 여기 안에 내용물로는 여기에, 안 꺼내준다. 손톱이 없어서. 여기에, 여기, 작은 사이즈 이어팁이랑 큰 사이즈 이어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밑에 충전 케이블 하나, 엄청나게 짧은 충전 케이블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가 엄청나게 두껍네요. 설명서가 엄청 두꺼운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이건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일단 나머지는 싹다 넣어서, 일단,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인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버튼 제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뜯는 표시가 있었는데, 어디 있지? 없나? 그래도 칼로 뜯어보나? 일단 칼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 굉장히 큰 편이에요 상자 굉장히 큰 편인데 그이유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보면 일단 요거는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이제 재생방지용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어 재포장방지용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저는 칼로 깔 거라서 상관이 없고요 일단 상자를 열면 오. 엄청나게 책자처럼 되어있어요 책자처럼 되어있는데 일단 여기에 본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본 케이스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본 케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프로가 들어가 있고 여기 Now Ear This라고 여기에는 이어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여기에 버튼지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있고요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용설명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용설명서랑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여기에는 지금 C타입, 젠, C타입 젠더 A to c 로 가는 젠더랑 그 외에 이어팁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본 케이스부터 꺼내도록 할게요. 요거는 재포장 방지용으로 이렇게, 어, 까락 떠서,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를 까면, 요거 까면 본 케이스가 나옵니다. 본 케이스가 나오는데, 요거는 어, 여기 C, C핀으로, C 타입으로 충전이 되고요 C 타입으로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안에 유닛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닛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에요. 유닛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인데, 유닛은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 리어팁이 끼워져 있고요. 어, 유닛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모양새예요. 근데 때는 잘, 때보다는 지문이 잘될것 같다. 지문이 되게 잘될것 같은 구조예요. 지문이 되게 잘될것 같은 유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되게 잘될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도 지문이 되게 잘될것 같아요. 여기가 유광이라서 그런지. 일단은 이제 오늘은 팟도산 여기까지고요. 여기 밑에 뭐가 또 붙어있네 버튼지. 요 어쨌든 오늘 팟도산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리뷰는 추후에 한한달 정도 뒤에 올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밀린 게 많아가지고 어쨌든 팟도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